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아도 나중에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왜 이런 조건이 붙어있지? 라고 생각하실 만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아도 나중에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 거죠. 정부의 이런 낙찰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 사실 아주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유주택자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돼가지고 무주택 청약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집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무주택으로서 이런 청약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이제 제도상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억울한 임차인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음, 세부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낙찰 주택에 대해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해당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이고요. 여기에 세부요건도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3억, 지방은 1억 5천 이하일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이 요건이니까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엔드요건입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도 수도권은 3억 지방은 1억 5천 이하일 때만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조건을 붙였을까 굳이 면적요건 금액요건 만약 정부 입장에서 정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면적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는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이, 이하 이 조건이 근데 이걸 초과했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살고 있다 그러면 너네들은 그래도 좀 살만하니까 이렇게 큰거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낙찰 받았어도 그냥 집 가지고 있는 걸로 볼게 라는 건지 아니면 80억 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까 큰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집이면 살만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주택보다는 주택 이 있는 걸로 볼게 라는 건지 어, 굳이 이해해본다면 그런 거지 않을까 싶고 공시가격도 지금 금액을 보면 3억 1억 5천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전세 사기가 다세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빌라 이쪽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이 금액이 딱그 빌라 수준에 맞는 금액이거든요 아파트로 본다고 하면 수도권이 3억이면 경기도권은 좀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공시가 3억이면 이제 실제 시세로 5억에서 6억 사이일 텐데 서울 외곽 지역 아니면 그런 아파트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빌라 쪽에 초점을 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전세 사기라는 게 면적이 크다고 집값이 비싸다고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 없잖아요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건이 임차인들이 이집 임차 주택을 갖게 된 원인입니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갖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들이 본인이 정말 갖고 싶은 집, 그 집에 청약할 기회는 줘야죠. 그렇다면 굳이 이런 면적 조건이나 금액 조건을 둘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조건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낙찰 받아도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으로서 청약할 때 무주택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공시 가격은 음 내가 청약하려고 하는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가 된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보증금으로 이제 거주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이해가 돼요. 그쵸. 이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이런 이제 행복주택, 이런 임대주택은 당연히 이제 집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하지만 또그 원인, 어쩔 수 없이 집을 갖게 된이 원인을 본다면 사실 이것도 조율을 할 수가 있죠. 음 일정 기한 내에 이 낙찰받은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을 인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역시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무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꾸게 되면서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주택을 어쩔 수 없이 낙찰 받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이게 좀 받을 수가 없고 특별 공급도 신청할 수 없었는데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서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소급 적용 부분도 있어요. 어, 규칙 시행 전에 임차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다. 어,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음, 낙찰 주택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 무주택으로 5년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낙찰 받아 가지고 그 주택을 3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청약합니다. 그러면 이때 무주택 기간은 총 8년이죠. 5년 더하기 3년. 낙찰 주택 가지고 있는 기간도 무주택으로 봐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해시 보니까 무주택으로 5년 살다가 낙찰 받아가지고 3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무주택으로 2년 살다가 청약하면 이때 무주택 기간은 총 10년. 5년, 3년, 2년 다 더하는 거죠. 어쨌든 낙찰 받아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규칙이 개정되고 나서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무주택자가 되는 이렇게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경매 약탈 증빙 서류,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등의 자료를 창약 신청 후에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제 일부 개정안을 한번 더 볼게요 음, 여기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세기 피해자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려면 그렇죠 임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은 경우 이고요 면적 요건은 85 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3억, 지방은 1억 5천 이하일 때 인정을 받고요.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서 모두 다 인정은 받는데 공공임대주택 신청할 때는 무주택이 아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 우리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보는 요건이 열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마 여섯, 다섯 번째가 될 텐데요 음, 무주택 인정 요건 중에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이 20제곱미터 이하 이 주택의 기준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이다 아마 이것도 이제 법령에 명확하게 넣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여기에 넣겠다라는 거고요 어, 입법 예고 기간이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였죠. 그래서 4월 말에 법제심사하고 실제로 시행되는 건 공포시행되는 건 5월 초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이 앞서 제가 청약할 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보는 10가지 그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부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10가지인데 어, 이건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거나 음, 아니면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인터넷상에서 어, 국가법령정보시스템 거기 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거 들어가시면 이게 이제 53조입니다. 이걸 찾아가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 받아도 나중에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물론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 요건이 있다는 것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려는 노력은 있어 보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